세상 만사는게다 이런 게니다 오늘 이내 그 어느 경우도 다 깊어. 그 깊은 것을 일일이 캐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하루 이틀 시간 가지고서는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법화경 윤곽이래도 다갈수 있는 방향으로 너머로 생각을 해서 이 공부 동안에 모르다선정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은 오늘은 예정된 시간이 대충 법화경초론이라고 할까 무엇 뭐 때문에 법화경이 세상에 생겼으며 또 우리가 법화경에 의지해야 할 이유가 뭐냐 또 부처님 말씀과 같이 오타악세의말세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까이오타악세의 말세에 가장 적응될 수 있는 것은 법화경 밖에 없고 또 요새 말로 말하면 전 세계가 지리열렬해서 일주는 하늘의 직전의 위협을 다하고 있는 오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법화경 원리 아니고서는 구이할수 없다고 하는 것이 법화경의 이곳저곳 여러 군데서 그런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들춰서 과연 우리는 오늘날 와 같은 정치사황사회사황또 다원적인 국제사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과연 폭발형의 위기 해소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내용이 비판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조목조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심합니다만, 오늘은 총룸으로서 대충 법관령이 언제 생겼으며 무엇 뭐 때문에 부처님이 법관령을 말씀을 하셨는가 또 우리는 불자기 때문에 경에 의지한다고 하면 8만 대병경이라고 하는 대한병이 있습니다. 또행사에 가면은 경장, 아! 저, 저, 이 경장에 가면은 적어도 인사에 보면은 약 5천 권 5천 종류라고 하는 대한 일대 시교가 있어. 그 일대 시교에 적어도 경 하나를 선정을 해서 내가 평생 인경에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겠다. 경을 선정하는 표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오늘 대충 말씀을 듣는 순간가 생각해서 말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여러 신부님들한테 놓고서 법화살림을 하게 됩니다만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법화살림을 하자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그 인연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웃음> 네, 지금도 보통 가서 한 40여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죠. 한 50년 전쯤 별로 모르겠습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기서 어떤 고서점을 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지 모르겠어. 옛날 외정시대대방전 차상천시라고 우리나라 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 쓰는. 그냥 권이 쓴 한민족 사천년 야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 어. 그래, 이제 책방에서 그걸 또 사가지고 와서 저, 저, 저다 보니까 소화담만이나옵 n 다그래 o 소화담. 여러분 다 소화담 아시잖아그 응. 응. 소화담 얘기에 이법 o h 이 t a m s o h 다 그래서 s o 으로이법화경 o 내가 t a 게 되고 또 어, 이걸 좋아하 o h 좋아하 m sohatam, s o 뭐 시간이 되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서화당이 옛날에 서당이 적장을 했습니다 적장이라고 하면은 요대로 말하면은 학교 선생님이지 그 학교 선생님의 애들을 데리고서는 그냥 적장에서 앉아니까 왜 늙은이 하나가 나이 한 7, 80대 늙은이 하나가 돼요 이 들어와 그러 애들은부터 그를 가리키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러더니 그 화장 선생은 그때 나이 32살인가 3살 밖에 안 됐을 때야. 아, 그런데 그 화장 선생 앞에 와서 저를 넣어떻게 하고 세 번을 해야. 나이 78세 대는 모인 뭐 내가 저를 세 번씩 해도 화장 선생은 눈도 거듭다 보니 일어니 해. 그러니 옆에 앉아있던 많은 학생들이 좀 이상하거든. 아이 우리 선생님은 나이 한 30여세 몇개안 되고 지금 응?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어와서 절하는 노인은 70, 80에 가혀운 노인인데 그 노인이 젊은 사람한테 절을 해도 문득 끄다가 나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모두 의아하니까그래 어. 이제 절하는 사람도 쳐다보고 이제, 뭐, 또, 어, 또 화담 선생도 쳐다보고 하다가 그래 이제 노인네가 거듭다보지도 안하니까 절만 세활 하고 그냥 문을 고서 나갔다 응? 나가니까 이 학생들이 도무지 궁금해서 전질 수가 없으니까 화담 선생, 자기 스승이기 말하자면 그 화담 선생한테 물을 주 베기면 아니 선생님, 대체 저건 로 우기에 나의 70이 되는 노인이가 와서 너를 해도 선생님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거듭다보지도 안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물으니까 너희는 알거 없어 하무서 이런 방법만 안한다고해 그러나 학생들이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직구진 학생들이 또 세종에는 대기문적이니까 굳이 궁금하니까 선생님한테 늘어붙어서 무슨 이유인가 그열유를물는다는말이야 그러니까 화장선생님이말지 못해서 절을 하는데 아, 대답을 하는데 너그노인줄 너 아느냐 싶고 나서 나한테 절하는게 너 노인이 아니야이 뒷동산 호랭이다이말이야그 뒤에 아마 호랭이가큰 산이 있었던 모양이야 음. 그 뒷동산에 <웃음> 호랭이가뭐 때문에 선생님한테 와서 절을 합니까 그 이유가 있지 그래서 이제 무슨 이유냐고 자꾸 물으니까 그, 화담 선생 얘기가, 물론 막안 하는 가운데 화담 선생은 다 아닌겨.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화담 선생이라고 하면은 이 도정 선생이라든가 모두 그때 한무릎 양반들이거든. 이향의발근이라나 와서, 어, 그 척학수 같은 거는 모든 기치를다능통이알수 있는 그런 그 이학자야. 예, 이학자 그리고 와서 젊은 해도 저은이 무슨 뜻으로 와서 저러 하는지 알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화담 선생이 대답하기를. 아, 저게 전을 거이가 나한테 와서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이 뒷동네 갔다가 그 암우돼 있지. 그암우에 딸이 있느니라. 그 딸이 스물두 살이요근데 그게 그그이그 그, 그, 아, 운명이 호공 호랭한테 대표한 운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상으로 보면 호랭이가 자아가기 때문에 여기 내가 안 됐으니까 나한테 와서 미리. 야하다고 와서 사지하고 가는 데 그걸 내가 알지 안 것처럼 뭐 이건 냐이 말이야. 어 그런 이 학생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점점점 더 이거 문제라는 말이야. 아그러면 사람을 오래가 물어간다는 게 거의 거 아는 하삼 선생 당신이 그걸 보고만 있어야 말이 되건 느냐 하고 인제 자 고서상한테 대드네. 대드니까 뭐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어 이제 결론은. 이건 법화전 맥힘을 거칠 수가 없어. 법화전 맥힘. 개화를 응. 응. 살리는 것은 법화전 뿐이야. 근데 지금 법화전이 어디 가서 있겠느냐 이 말이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2조 5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법화전 구하기가 더 힘이 들었어. 응. 이 법화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데나 두꺼운 세속에는 세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그, 법화경을 어떻게든 구해온 인가 그러면 그여자는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 그, 틀림해서 살지. 법화경만 있으면 산다. 그, 그래, 이제는 학생 여섯 분이 모두 동성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법화경 한지를 구해왔어. 그게 떡 갖다 놓으니까, 그, 스승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거 아니고, 아무날 저녁에 또 고래가 그 여자를 잡아가기로 돼 있는 그날, 해 떨어지기 전에, 그, 문 속에다가서 법화경을 놓고, 고이튿 그 날, 날이 새 때까지, 끊도 중단하지 말고 법박행하지. 그렇게 해서 읽구라한 사람 은두개잘안될 거니까 두사람세 사람이 교체해 가면서 읽으면 반드시 본래가 접근을 못 하느니라. 음. 때에년 그학생중에서도뭐다 한문도로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서로 이제 반을 짜 가지고 전말이지. 교대를 해 가면서 방생. 여기 읽었단 말이야. 그 인간, 그 아내는 이제 그천연는 빗살살살 잔뜩 붙잡고 내놓고 오고 <목소리> 자꾸 호린이한테 물려갈 운명이 때문에 그 시간경을 자꾸 빠져나간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장정 하나는 붙잡고 장정 백천 이제 법화장을 많이 움는 게요. 아니나 달라. 밤중 지인 되니까 참 여산대허가 으흥수를 심어서 대준단 말이야. 때들어도큰 낭낭한 한한한 법화장, 한복정소리가 나니까 근처 오지를 못해. 음. 그러다가 요새로 말하면은 밤 아마 4시나 5시쯤 거의 날이 밝은 물리지 말아야죠 아, 마르베 이는 해가 곧뜨니까 호랭이도 막장은 봐야 될거아니겠어 가부가래 그러니까 냅다 대들어서 문지방을 세번 탁탁 호랭이 발로 찍어냈다는 얘기지 음, 그러다니 눈물을 저저로으로 호랭이가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랭이가간 어, 후에 날이 밝아서 그 장장 선화시 법장할 짓 머리 두 사람 이제 그화당 선생한테로 와서 사람 하나 살렸다고 하는 장한 얘기를 보고할 수 있기는 보고를 하니까 그화당 어, 선생한테가 진 것이면서 너희 놈들 호랭이가세번 자업질해서 이 일이 있지? 민치가수증것만예 있습니다. 그 선생님 어떻게 아십니까? 너희 네, 법화경 다 읽는데 글자 세개는 잘못 읽었어 <웃음> 어, 그게 그증거이다다여간 어, <웃음> 사람도 살렸으니까 잘하다 이런 기사가 있어. 음, 아마 그것도 지금 떠나보면, 중학교 2학년 때가 이런 책이 되기 때문에, 어, 그저 이감명 깊고, 이제 그 후에 도대체 이 법화경이 뭔가 하고, 법화경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뭐 불조가 뭔지도 몰르겠는데 법화경에 매력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한 2, 3년 후에 2, 3년 후에 법화경을 어디서 구했습니다. 구한 것이 지금 안진호 선생님의 그 만든 사사곡으로 된그 법화경이었는데 외적 시절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같은 게갱신 이제 저 고물상에서 물어가지고서는 나를 있는데 워낙 어려워서 읽을 수가 있어. 그, 냥그 사람 만나 가지고 다니는 게, 뭐, 또 모르고, 뭐, 글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 이렇게, 그, 법화장을 내가 늘, 그죠? 어, 간직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해병이떡 돼가지고, 내가 중대기 전에 어떤 학교 선생님으로서 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면 애들 탈필, 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법화장을 가지고 가. 법화를 가져가다, 이제, 그, 교무실 책상에다 떡, 이렇게 긴저도 안놓지 이런 거, 못하장겠지 그런늘 법화경이라고 써있으니까 며칠 안가서 어떻게 소문이 나는 거 아니 저 중선생이라고 소문 났다는 거래 법화경 발네에 중선생 근데 중대라고 생각도 안했는데 중은 뭐 때문에 중되냐 시으세요 중이 뭔지 알지도 못했고 이래서 이법화경이나하고 인연을 갖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후 장장 40여년 동안 뭐, 기회만 있으면 법화경을 좋아하고, 법화경을 자꾸 읽고 해도, 그래도 이 지금도 읽으면 항상 새걸 읽는 것 같고, 새걸 읽는 것 같고. 아, 항상 세계비가 항상 생략이 되고, 이만큼 깊습니다, 이게. 물론, 금강경이나 가령, 반역경 같은 것도 다마찬가지였다만은 아, 그러나, 이 금강, 이 예, 뒤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화 음정이라던가, 무슨 이 저의 건강 일이나 이런 건또 다릅니다. 아, 이건 원곡히 하나의 그 종합적인 예술증이 있듯이, 아, 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저 단대가 쓴 신곡이라던가, 아, 이제, 이, 이, 이, 이, 이, 신라본 같은 거더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런 거나 진대 없는 구조야, 구조는. 가령 노노라던가, 또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 같은 것은 이건 하나의 언행록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그말또 훈계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좋으니까 반드시 해야하느니라 이러한 훈계 쪽을 기록한 하나의 언행록이지만은이 법화장은 자꾸 언행록이 아닙니다. 뭐 가서 한마디 해도 하지마다 소리는 전권에 나오는 데가 없겠죠니다 이 세상은 이런이라이 지구는 이런이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이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니라. 아, 또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니라. 이런 것을 직설주으로 얘기하다 안되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을또 장구한 비유를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중생을 위해서 인연으로서 과거에서 보통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전개되는 일이 넌이라. 이렇게 얘기로 과거, 현재를 빌어서 미래로 연결시키는 이런 비유, 인연, 이런 걸로 승단계로 해서 저 재주 있는 사람으로 보통 아주 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까지도 한 사람도 빠지 없이 극기하는 전 인류를 멍탁 한 사람 빠지고, 무엇이성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뜻이, 이게 법화경 뜻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 법화경은, 한, <웃음> 법화경의 설법에, 그저 단 1초도 안려도 법화경 이야기를 한번 듣기만 해도 그게 성분의 시가 된다는 게요. 다른 경계는 그런 말 없습니다, 이거. 아, 또 법화경 예제만 두고서도 법화경이 참 좋은 일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 생각 자체가 씨가 돼서 반나시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가문희 부처님의 명백한 증언이란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모두 나옵니다만 은 이런 것이 이 법화경이 위대한 다른 어떤 경보담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 자세하게 반복될 것이 돌아오는 오인족이 아닌가 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말씀의 순서는 그러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경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게 있는가? 또 부처님의 생애 뭐 이런 건다 아. 알겠지만은 적어도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법화경이 오늘날 이 모양으로 생기기 위해서는 몇해나 걸렸는가? 또그 매태가 걸려서 만들어진 법화경이 즐거도 지금 반드시 설하지 아니 하면 안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 법화경은 반드시 그 법화경을 부처님이 설하실 때에는 인도에서만 설하셨는가 어디 미국에서도 설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 어, 천상 하늘에 올라가서 설하셨는가 이렇게 그 법화경의 법회가 몇 군데서 말씀이 있었는가 이런거 또 반드시 우리가 법화경에 의지해서 법화경으로 말미암아 인생관을확고부정하게 갖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법화경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건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련의 고증을 하나하나 해내서 보여가면서 우리가 그나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과연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보통도 낫고 열반경보통도 낫고 뭐, 금강경 같은 건또조칼불리이고 그건 아예 그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게고, 뭐? 어, 법학이 금강경 같은 걸 훨씬 넘어서서, 어, 화음경, 또능엄경 아니, 능엄경이 아니라 열반경, 법화경, 네, 어,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도 종합적인, 요새로 말하면 파노라마를 형성한 위치하고는 사실. 이런 점을 잠시 얘기하고 맞출까 생각하는데, 대충, 1시간 말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벌써 많은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많은 양을 대충 검증을 해서 할예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원래 이법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 부처님 말씀 을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마 그것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역시 법화경도 그 말씀하신 주인공 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뭐 중인전 대장에 적발토면서도 사월 초팔경 때문에 어느 절에서나 석가모니 일대에 대한 말씀들이 어느 절에서나 4월 초팔은 만다시까지 이 있는 사 다가 이게 또 중복해서. 시간도 없는데 여기서 말씀드리 없기 때문에 성략을 하겠습니다만 네. 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할이 없고 또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러면 오늘날 팔만대장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밑에나 걸렸느냐 하는 건 아마 상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할게요 물론 말씀은 부처님이 다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것이 49년동안 50년동안 말씀을 하셨어 그러나 50년동안 말씀하신 것이 다 기록된건 아니거든 그게 옛날에는 글자도 발달이 되지 아니냐고 또 사람들이 화식을 많이 하지아니하고늘 생식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매우 기억력이 초일합니다 그래서 한 번들 으면 잊어버리잖아 그것이 자꾸 승성상전해서 야진의 글자가 생긴 후에 결국 경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가닥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서, 지어도 오늘날 아, 탈만대대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약 3,400년 동안 걸렸어. 3,400년, 약 600년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모임을 한네번 가려서 그네번 모임 장소에서 전부 결집이 된게 있다. 네. 첫 번째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7개월 후, 7개월 후에 왕사성에서 약 500명의 나한들이 모여가지고서 부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을 해놓자. 이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500명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음, 뭐 500명이 각각 요새 이 글자 번역하는 사람마냥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500명이 앉으면, 이렇게 가운데에 이 좌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면 말하시오 하고 옆에서 보이면 그럼 누구든지 부사국가운의한 그 사람이 아 나는 아 그때 어디서 부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그냥 다른 분들도 옳지 그거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감이 갈때 비로소 경이 하나 기를 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소설쓰도가능거 아니라고 이게 경이다. 아, 그러므로 그한자한대을 마음대로 요새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지 요새 사람들이 불경을 어렵다고 합니다 좀 쉽게 쓸 수가 없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도 호 들은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 더 그러니까 외령 시대지 외령 만기에 이광수씨가 이광수씨라고 하는 것은 무정이라든가 우리나라 현대문학에 아주 비절하고 버티는 문학이요 글쟁기로 유명한 분 아닌가 이광수 씨. 예. 그 이광수 씨가 원래 기도에 갔습니다. 나는 나중에 불교로 들어와서 이 법화경이 미쳤어 그냥 말입 미쳐가지고 이이 법화경을 좀아이 쉽게 번역을 하려고 그 좋은 문장으로 약 7년 동안 세 번씩 이걸 번역을 하다가서는 자신이 써서 팽개치고 출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어려워 이, 이,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전부 해낸다고 하는 것이 음 그러한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500명 부인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 그거 사기에 맞잡는다고 하면 기록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결집이 에서원한날이 경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약 100년 후에 비상위에서 그때 봤서 도를 통했다고 하는 700명이 모여서 결집을 또 했어요. 700명. 뭐 자세한 얘기를 말하면은, 어, 7년 후에 전쟁 번역한 거아이 전이 결집 한것은 무슨 일이요? 또두 번째 결집 반란 무슨 일이요? 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하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웃고, 이거 대충 대충, 대, 대, 뭐 대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세 번째는 약. 250년생의 사자생이라고 하는데 약 1000명의 도인들이 모여서 또 결집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법화장 반이 결집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그 후에 4번째 가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약 700년 후에 700년 후에 2500명이라고 하는 도인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또 결집을 했습니다 이것이 화음경이 완성되고 법화경이 완성되고 아미타경이 완성이 돼서 또대일경이 완성이 되고 이래가지고 오난난 팔만대정경이라고 하는 완전한 삼장이 어, 갖춰졌다고 하는 이러한 어, 그 고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팔만대정경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해 이 것이고 또이 법화경은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초기에 나오지 않냐고 맨 끝에 나왔느냐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손을 두었고 반드시 그 자손이 천재적인 제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치원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소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대학을 보내는 것이 순서야. 암만 재료가 많다고 하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도 중학교, 소학교, 고등학교를 다 제쳐놓고서 했던 대학원이나 학사과정에 입학시킬 필요는 없는 기다 이런 얘기지. 이와 똑같이 이 부처님이 일찍 중생을 제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지금서부터는 한 2,500 2600년 전 아, 세상에 나오셔서 이 중생들을 교화로 하려고 보니까 간가 막혀. 뭐 그런 얘기 이거 다 하다가서는 자꾸 이거 시간만 갑니다만 어쨌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이 중생을 교화 하려고 보니까 중생들이 너나 캄캄해. 요새로 말하면 칠통맡아 그러니 어디서부터 소를 내야 지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일시에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걸포기하고 다시 저내원궁으로 다시 올라가 작정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교화사업을 포기하고서 도저히 이건 말을 안듣어 눈에 봐도 눈을 볼줄 몰라 그러니 이런 중생들 중에 내가 속을 쓰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저 어, 도서창에 올라가서 다시 조행이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찍 중생제도를 포기한 일이 있었어 그때 이제사천이라든가보방청 같은 이러한 천상의 인금들이 모두 다 부처님을 둘러싸고서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 생각하시는게 지금 옳지 못해 그러면 이 중생들을 누구를, 보, 누구를 보고 다 제도하라고 부처님이 이 중생들을 다 포기하고 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시거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도망을 가지 않 하도록 이렇게 이 중생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마음을 돌려 가지고서는 시작을 했던 것이 인절 내가 알았다고만 해가지고 저 중생들에게 내가 알았다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푸는 게아니 그러니 저그 밑에 유치원서부터는 그 과정을 푹 나려가지고서는 올려서 단계적으로 교화를 할수 있는 없다 이렇게 생기이 됐다 이말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다섯 단계를 거친 후에 맨 끝에 가서 거의 박사 과정을 가리키는 교과서로 이 법화경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말하면듣겠어요 어. 그러면 이 얘기를 내가 좀 조금 쉽게 내가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몇 달이죠? 서른섯살부터야서른섯살3 35살. 35살 5서른섯살부 당장 49년, 8 0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50년동안 보교를하시거든 50년동안 보교를할때 대뜸 부처님께서 돈을 통해 가지고 화엄경을 맞서 하셨소 화엄경, 화엄이치가 화음경 알지 여러분 같은, 응. 화음의 원리를 중생들을 제도해보려고 하니깐 아까 얘기한 나와 같이 화음이라 화음경이라는 뜻, 뜻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렵고 어머니 화위치기요 응. 그러니까 알아두시지 못하니깐 독일거장 하려고 하다가서는 응. 다시 마음을 되돌려 가지고서는 안 되죠 다시 유치원으로 다시 되돌려서 문제를 전개할 수 있기는 다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전 맹체면은 아함경을 아, 12년동안 말씀을 하셨어 12년동안 12년동안 중생들에게 아함 무일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함정이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들으겠지만은뭐 이러쿵러쿵간에 아함정의 뜻은 다른게 아니여 어머니한테 잘해라 아버지한테 잘해라 죄기은 지옥에 간다 또조은일하면 천사에 낳는다 요새도 보통 근교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12년 동안은 사살 부실러서 근교에 재미가 있게끔 이렇게 선거를 해당깁니다 이건 했어. 12년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근 법문이라고 해서 또 8년간을 계속했요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든조금도 요새로 말하면 인전 유치원에서 소학교 들어간 반응이 있기만 초학교 들어가는 과정에 설명할 당근 법문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야시라고 해가지고 22년 동안 말씀을 하셨니다 반야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에요. 근감적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제 독서했던반야신리이라든가 이런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건 중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성보를해 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 정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웃음> 그래서 전국 주거치게 될것 같으면 약 41년간 됩니다, 게 41년 동안. 41년 동안을 전투 준비 공작으로 세월을 소비했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그기야 최종적인 종착력은 법화령인데백던법화령을처음서부터 얘기를 한다니 이건 소학교 학생에게 대학 강의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대학을 졸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처음서부터 대학 과정을 알필라다고 하니 이건 도저히맥혀가지 아니하니까 그 정도를 푹 낮춰서 이래서 아함 12년동안 반등 8년동안 또 반야 22년동안 이렇게 4 0여년동안을 법화경에 들어오기 위한 대학과정에 들어오기 위한 중지 과정으로서교화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말 알아 듣겄죠? 어. 그러니 맨 끝에 가서 이 법화경을 설하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만이 이법화경의본문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은, 이 법화경에도 정문 법화경이 있고, 본문 법화경이 있어. 권, 권의 법화경이 있고, 실대 법화경이 있어. 최종 목적은 실대 법화경이지만은, 이 법화경 27품 가운데, 전 14품은, 이건 권에 대한 것, 방편에 대한 것, 수단 방법을 위한 법화경이다, 이란. 다시 얘기를 정의해서말씀드리자고 하면은 42년 동안은 수산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한 법문이고 인정 42년 이후부터 부처님 돌아가신 8년 동안은 법화경으로서 세월을 다보내셨다이 말입니다 법화경으로서 세월을 다보내기 때문에 부처님 일대 생애를 따지고 보면 최종적인 8년 동안 법화점을 사르기 위해서 그전 42년 동안은 수단 방법을 강구한 법문이지 그 수단 방법으로서 설한 법문은 이건 진짜 법문이 아니다 그건 목적으로 한 법문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강경이면금강경의 목적이 아니여 요능엄경은능엄경 어, 어, 목적이 아닙니다 아미타경이면아미타경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요 급기야는 법화경을 선하기 위해서 법화경의 이해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그전 많은 팔만대명경의 전초적인 역할이 필요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시설법이라 부처님이 일대 50년 동안 설법하신 것을 다섯 부분으로 몰아서 최종적으로 법화경을 말씀하시는 데 대한 준비공작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웃음> 네. 또, 이건 뭐, 어, 어, 이 많은 지생인들이라든가, 학문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경험좀 많이 본 적이 많을 것 같으면 자세히, 어째서 그러면, 더, 어, 부처님께서 42년 후에 최종적으로 법화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됐던가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돌아가시면 뭐 이건 대단히 좋겠는데 이건 다 말할 도리가 없고 다만, 다만 우리가 법화정을 알기 위해서는 법화정을 천만원 알기 위해서는 왜 법화정을 부처님께서는 7만대 정정 가운데도 최후로 선택을 해서 최후의 정정으로 중생들에게 그걸 보이였던가 하는 것을 이 법화경에서 잠시 원모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화경이 아니고 무량의경설법에 예, 있는 글입니다. 무량의경에 열의 예, 득도일에는 예, 부처님께서 도를 통한 군은 40여 년이니 42년 동안 지내갔다이 말이에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법화경을 말씀하시기 전에 40여 년 동안을 고연히 낭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봐서 보로 통치한 것이 40여 년 지냈으니 그 40여 년 동안 종종 설급이 이 방평경일 때 가지가지의 설법과 가지가지의 말씀, 가지가지의 비유로 설법은 했었지만은 이건 다 수단 방법으로서 끊친 법문이었지. 그 법문이 목적으로서 한 법문은 아닙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4 2년미현진이다 42년 동안 참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도 할 일이 없나니라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42년 동안 참말로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할 일이 없고 이제는 43년 채인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정말로 너희들에게 이법화경의진뜻을 내가 얘기할 인이에또 이틀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아듣겠죠 이게 우리하고 이게 분명히 나오는 글이요요 어, 왜? 왜 이런 말을 하는거아니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이 제일이라고 써있습니다. 금강경을 보면 말이지. 또이 하다못해 유마경을 보면 또 유마경이 천하제일이라고 써있습니다. 화암공을보화암이제일라고 써있습니다 팔만대 아... 김정의 언어정을 보던지 이 경이 제이요 이것만이 중생을 제거한다고 다 마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후세 중생들이 참말로 부처님의 뜻을 알려면 과연 이능엄경을 봐야 되는 지또 화암경을 봐야 되는 지또 육원경을 봐야 되는 지 또는 단여경을 봐야 되는 지 알지는 못지야겸 종류가 적어도 5천 내지 7천 8천씩 되는 종류가 제가 꿈 이 경의 제재라고 써 있으니까 어떤 걸 보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걸알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법화경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법화경에서만 부르짓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 이해 경전에서도 법화경의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차려서 원문을 빼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서 어, 내가 고행히이 예, 법화경을 높이 축히에 운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말로 그이전에나그 이후에서도 부처님은 그 여기정에서 법화경은 40여 년이 지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또 40여 년 후에 이 법화경의 뜻이라고 하는 데참말로이 석가부님 내 본뜻이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부르지적기 때문에 이 점을 내가 명백히 여러분들에게 증거로서 발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발렇해왔다니다 또인정이의 법화경에 있는 말씀이요 이 법화경 종기용출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 <웃음> 종시일에 말하자면 부처님이 도를 통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시작한부터 이 말입니다 시가 40여년 이어는타서 40여년을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막상 설법하게 곧 직전에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중생관을 제도하기 시작함으로부터 40여 년 여름 세존은 은하로 자, 소시 대력불사이니까 세존께서는 어찌하여이 소시에서부터 하지 않냐고 이에서부터 이대력불사를 법화적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하고 있는 문득이란 말이지. 예. 네. 너무나 40여 년 후에 법화적을 말씀하신 증거다이말이요 또, 단편토보보면 세존이 법구 후에 세존이 법을 통한지 이미 오래됐다 이말이여 이미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40여년 동안 지냈다 이말이거든 어, 요당설의 진실입니다 마땅히 참만도 기묘한 것을 어, 진실한 기묘한 것을 이제 내가 선하노라 법인이니 온연히 법회전을 말씀하신 첫대문으로서 이렇게 선언한거합니다 소위 미정사랑또방탄소민는 말씀이 있어 소위 미정사랑 부처님이 지금 42년동안 중생을 지도해왔던 만한 아직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한마디도 안했거는 설수인이지 보라 그런 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금시정기시원을 지금이 바로 그때 이고는 결정사를 대상하노라 결정권 내가 지고 법화정을 얘기하겠노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다 증거가 있어요 어. 또 알레칸이라고 하는 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거 하니 차법화정이이 법화정은 능력 중생으로 저 일체 지연만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능이 모든 지혜를 갖게 할수 있겠거늘 일체 세선의 사원 어, 난신일때 일제 세강사람들이 청사부 탐내가 법화경을 말하면 모두 전원군이 미쳤다고 부처님을 오히려 요구해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 42년 후에 인년 귀를 많이 뚫어놓고서 법화경을 얘기하니까 옳지,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이 가지만은 40여 년 이전에 법화경을 말을 하게 되면은 전원군을 그냥 거의 쓸데없이 저 얘기, 아, 쓸데없는 얘기만 내가 한다고. 이렇게 오히려 전처님을 요구하는 일은 불신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못 했노라 이래서 그래서 성소기에서는 이경설진이라 먼저 설하지 아니한 것 지금까지 내가 말하지 아니한 것을 인명진실로 내가 설하기 시작하겠라사 42년 43년서부터 시작하는 설거다또뭐리가 <웃음> 뭐 한이 없어 한이 없어 여러분 좀, 예, 예, 이제, 신문이나던가 기타 여러 가라를잘보 우리나라 아, 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놀트라는 유명한 영국의 사자가 있지. 그 아놀트 박사가 전 세계 인간에게 가장 양식이 될수 있는 서적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꼭 인류가 있자롱한 안대를 10가지 책을 선정을 했어, 전 세계에서. 어, 그 10가지 책에 법파경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법화경이야말로 진실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당략의 비요지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소적으로는 잘 아시잖아 이만큼 중요한 책이요 거기 금강경이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화 황경도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아미타경도 들어가 있지 아니냐 어제 법화경만 들어가 있어 응. 왜 법화경 같은 걸 그렇게 많이 에, 평가를 했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이 법화경 속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금강판야경의 판야사산도 들어 있고 또 사음경에서 주장하는 사사부의 사법계설도 들어 있고 또 열반경에서 말하는 상조불법상조불심설도 어, 들어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소환을 해가지고 한층 더. 생존을 생동적이고 동태적으로 파악을 해서 모든 말대의 실의와 실의, 실의와 실의직명에 세인 모든 인간 구제 세계의 법화정으로 하여금 인류세계를 다시 재건할수 있는 이러한 약도로 내놓겠구나 하는 것이 그것들 써있거든 그러므로 아들터 같은 분들도 화학경도 읽었고 금강경도 읽었고 또열방경도다 읽어봤건만은 어제 법화경 하나가 세계 지성 1 0대 서적의 하나로 거친 이유가 바로 아,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음, 음. 이만큼 중요한 이 책열 이게 중요한 점령이야. 아또 어. 어. 아. 또, 어. 어. 어, 그러면이 법화경은 과연 부처님이 어디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법화경이 무엇 뭐 때문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금강경보담도 중요하고 엄경보담도 중요하고 열반경보담도 중요하고 일체팔만 대량경어영경보담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만 말씀을 증거를 행하면서 지금까지는 설법을 했고, 이제지금서부터또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은 법화경을 네몇 군데에서 몇번 법회를 열어서 이 법화경을 다말씀하 게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법화경이 전부 2 8품이었하나 28품을 법회 세 번을 개설을 했어. 알아듣것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법화살림 아닙니까? 이런 법화살림은 세 번을 했습니다. 그세번한 내용이 이 법, 법화경 아, 28분이며, 이세번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웃음> 인도에서 두 번을 하고, 맨첫 번은, 맨첫 번은 인도에서 한 번을 하시고, 그러고서는 인도에서 세 번을 하시고, 11시간, 11시간 채부터 저천상으로 올라갔어. 견보탑품이라고 하는 품인데 견보탑품서던이하늘에서 설복을 하셨습니다 <웃음> 그래서 석가부님께서 일제중세과정 전부 당신의 그 실력으로 전부 이 천상 그 허공에다가 모두 법회를 차려가지고 허공 법회 그 마당에다가 전부 대중을 다안쳐놓았다요겁 안쳐놓고서는 두 번째 이걸 허공 법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공 법회 응. 그래서 허공 법회로 또한 3, 4년 동안 하다가, 그러고 끝덩머리 2, 3년 동안 다시 이제 이 지상으로 나뉘어와서 또 법회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베풀었어. 세 번을. 그래서 2차 3회라. 이렇게 합니다. 두이자코쳤자 땅하고 하늘, 두 번, 두 군데. 법회는 세 번이니까, 3회, 석삼자 모두 됐자. 법회는세 번, 세번 했다. 이런, 그래서 2차 3회야. 법화정상, 평생이. 또이보화형은 어, 음, 그러면 언제 번역이 됐느냐 하는 게입니다 언제 번역이 됐느냐 뭐 지금서부터 <웃음> 번역된 것은 약한 400년 동안 이니다만 원래 이보화형은이 중국에서 번역된 것이 여섯 개야 여섯 종류인데 이 여섯 종류 속에다없어지고 다 지금 세개세 종류가 있지는 않는 건데 이세 종류 중에도 가장 유연하게 위대하게 권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구마라지 법화경이 제일 위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